안녕하십니까? 5월 25일자 해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예상치 못한 기업 실적 충격에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급락했는데요. 소셜미디어 업체인 스냅의 실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고 주요 경제지표 결과마저 예상을 하이하자 하락세가 증폭되었습니다. 다행히 장후반으로 가면서 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만 투심이 금세 회복되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유가는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계획에도 불구하고 헝가리가 이후에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에 반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구성하는 스냅의 광고 수익성 악화와 경기침체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의 우려는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발표된 소매 판매 비율이 아직 견고하고 고용 통계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우려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입니다. 경기침체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이겠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장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매수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89%, 매도 11%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90%, 매도 10%로 오랜만에 매수 과열로 진입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3%, 매도 87%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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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 1820달러에서 187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어제와 같이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특히 해외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 향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 t s 의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 먼저 하셔야겠죠?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선물 원기충전 유진차 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